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부동산쇼는 채널 이름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.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, 보유 전략이나 투자 전략 정보들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,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. 부자남은 제가 돈이 많은 부자다라는 건 아니고요.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의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.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